안녕하세요 알로에 입니다 오늘은 어, 벙커돔2 하고 어, 국민쉘터죠 벙커돔2 하고 새로 나온 알파인, 스위스 알파인클럽의 플렉스돔 두개를 비교를 해볼 건데요 나온지가 얼마 안 됐어요 어, 가격은 잘 아시다시피 벙커돔은 20만원 초반 초중반으로 팔리고 있고 어, 플렉스돔은 어, 30에서 40만원 정도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저는 조금 저렴하게 오늘 구입을 했는데요 고릴라 캠핑에 방문하시면은 택배는 안된다 그러고요 음, 구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좀 저렴하게 네. 그래서 아, 대단한 녀석을 발견한 것 같아서 어, 드디어 벙커돔2의 세대교체 그러니까 국민 쉘터의 세대교체를 할수 있을까 해가지고 아, 오늘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다음 동영상은 캠핑장에 가서 직접 꼼꼼하게 사용 후 리뷰를 보여 드리려고 해요 네 그러면은 비교를 한번 해 볼게요 아, 국민 텐트인 벙커돔은 알다시피 이렇게 버클로 체결하는 방식이고 전 제일 좋았던게 이렇게 그 스커트가 있어서 이 부분으로 바람이라든지 뭐 벌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막아줄 수 있어서 좋았는데 마찬가지로 플렉스 돔도 스커트가 있어요 이렇게 안쪽 스커트 그래서 어그 길이는 조금 더 짧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어 벙커돔 길이보다 이게 좀 짧은데 그래도 뭐 벨라 쉘터나 벨라 쉘터는 없잖아요. 스커트가 없는 것보다 내부 쉘터인 게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요, 부, 요 부분이거든요. 그렇고 어, 뭐 간단하게 적, 적어봤는데요. 어, 플렉스 돔의 장점은 일단 어, 벙커 돔하고 비교해봤을 때 벙커 돔은 여기하고 여기에 벤트가 있는데 아주 상단이 아니라서 위기 공기가 어, 원활하게 벤틸레이션이 안 돼요. 그리고 하부 쪽에는 완전히 막히면 하부 쪽에서는 공기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데 그 플렉스 돔은 하부 쪽에서 이렇게 공기가 바로 들어오고 상부에도 지퍼를 안쪽에서 열면 은 상부 벤트를 열 수가 있어요. 벙커 돔 바깥에서만 이게 조작이 가능하거든요. 여기에 모기장이 있고 근데 플렉스 돔은 안쪽에서 지퍼를 열면 은 이렇게 벤트를 위로 올리는 장치가 있어요. 찍찍이로 그걸 열어서 조절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깥 나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개방감이 워낙 좋아요. 그래서 어, 문도 양쪽으로 돼 있고 제가 이따 도면도 보여드릴 건데요. 양쪽으로 돼 있고 워낙에 개방감이 좋고요. 결로에 강할 것 같아요. 위아래로 벤트가돼 있으니까 환기도 잘 되고 여름에 개방감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음, 지금부터 여름에 사용하면은 참 좋을 것 같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 모기장이 다 개방이 가능해요. 모기장으로. 주, 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벙커동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앞부분이다 그러면은, 요렇게, 요렇게 걸어야 되거든요. 모기장을. 요렇게 걸어야 돼서, 요 부분은 좀 답답해 막혀요. 그래서 좀 통로가 좁아진 머리를 숙여야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모기장은 이렇게 되어 있는 자크라서 위에다가 말아 올리면은 그냥 출입구로 짐들릴때 시원하게 왔다갔다 할수 있어요 이게좋더라고요 제가 써놓고도 <웃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점수를 줬어요 저는 그래서 음, 크기도 좀 크고 해서 이제 비교를 해 볼게요 일단 사이즈는 벙커돔은 3m 3m예요. 근데 플렉스돔은 3.2에 3.2. 높이도 요거는 1.5m거든요. 근데 플렉스돔은 1.75. 남자 성인이 섰을 때도 가운데서는 서 있을 수 있는 사이즈예요. 그런데 패킹 사이즈는 비교해 보시면은 어 파이가 조금 더 작아요. 벙커돔이 200파이에 요거까지 다 싸면은 600 60cm 까지 늘어나거든요. 요게 이렇게 돌돌돌 말린 걸 싸면은, 그렇고, 플렉스돔이 가방이 좀 넉넉하더라고요. 그래서, 플렉스돔 가방은, 이게 600에 250의 사각형이에요. 이렇게 자크 달려서 끈 달려있는 방식인데, 250에 250 되더라고요. 그리고 무게가 조금 무거운 편인데, 아, 어, 알다시피, 벙커돔은 가볍잖아요. 3.9. 그라운드 시트를 제외하고 3.9 구요 요거는 제가 재보니까 전체가 7.8이라는데 인8 루프플라이하고 팩 빼, 빼, 빼고 재보니까 요게 지금 루프플라이 거든요 그리고 요건 팩이고 음, 그라운드 시트는 넣어 있는 상태로 5.8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그라운드 시트가 500g 정도 된다고 하면은 요게 이제 벙커덤의 그라운드 시트 거든요 그러면은 5.2, 한 5kg 정도? 될것 같아요. 저는 이제 다 빼고 여름에만 루프플라이 칠 예정이니까 팩은 또 팩가방이 따로 다른 팩을 칠 예정이고 하니까 가방 무게 5kg 정도 보면 되겠다 싶어요. 그렇게 무겁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고 여기 이제 비교되는 게음 얘는 190이라고 돼 있고 68D라고 되있고 여긴 75D라고 돼있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5000mm 얘는 2000mm 이렇게 돼있어요 그래서 요게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벙커돔이좀더 좋은 것 같아요 대략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어, 20만원 초중반 요거는 30에서 40 정도까지 그렇게 나와있고 루프 플라인 별도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위에서 본 도면을 이렇게 봤는데요. 체결하는 방식이 이렇게 폴대가 4개인 건 똑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벙커돔이고 이게 지금 플렉스돔이거든요. 위에서 본거 3.2m, 3.2m, 3m, 3m 그렇게 돼있죠? 높이는 1.5m, 이건 1.75m 특이한 게 이 어, 부분이 이제 벤트가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이 또 벤트가 되는 거예요. 아주 머리를 잘 썼더라고요. 그래서 잘 만들어졌는데 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크기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캐드로 재보니까 7.55 제곱미터 나오고 이건 7.96 제곱미터 나와요. 내부 공간이. 그래서 좀큰 거죠. 내부 공간이. 그래서 폴때는 결합하는 방식이 요렇게 요렇게 된다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끼고 이건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끼고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주출입구는 이쪽하고 이쪽이 되겠죠 그리고 벙커돔 제가 이제 캠핑하는 방식인데요 입식으로 야전 침대 놓고 지프쉘브, 전 지프쉘브 쓰거든요 이렇게 삼각형에 그다 집어넣으면 되는 그런 선반이에요 요거, 요거 쓰고 작은 테이블하고 의자하고 날로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쓰는데 어, 알파인 플렉스 돔에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쪽이 길이 방향이 긴 편이에요 길게 나와요 그래서 야전침대 놓고 우레탄 창은 아마도 다음에 제가 캠핑장에 가서 해 보겠지만 은 벙커동 우레탄창이 맞을 것 같아요 한번 한번 해 볼게요 <웃음> 구입한 거 있는데 그 블로그에서 공부해서 구입한 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한번 체결을 한번 해 볼게요 그래서 어 배치를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 우레탄창도 그대로 쓰고 출입군 이쪽으로 하고 배치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잡아 봤어요 그리고 입면 비교해 볼게요 입면은요 벙커돔이 높이가 좀 낮은 편이 불편했거든요 저는 허리를 쭉 높여니까 근데 요는 허리를 피고 가운데 쓸 수가 있더라고요 오늘 가서 그 전시장에서 봤거든요 고릴라 봤더니 안에 허리 피고 쓸수 있더라고요 물론 이쪽에는 쓸 수가 없죠 이쪽에 쓸 수가 없는데 가운데는 쓸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다니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요게 지금 파란색 점선이 있죠 이게 벙커돔이거든요 벙커돔 보다 이만큼 크다 요거 보여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고, 이거는 무슨 그림이냐면은 제가 위너웰 화목난로 사용하거든요 위너웰 화목난로를 벙커돔에 이런 형태로 고정해서 사용한다 그리고 플렉스돔에서는 이렇게 고정해서 사용할 거다 요걸 한번 잡아 본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그럼 동영상에서는 플렉스돔을 한번 음. 그 리뷰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게요. 다음에 또 뵐게요.